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신장식의 뉴스 파이킹! 2월 1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침없는 시사 신장식의 뉴사이킥 신장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실은 재차 김건희 여사의 연로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일부 뉴스 신세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만나서 천하함 후보가 예고한 바이든 날리면 질문에 안 후보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등 전당대회 전략 물어보겠습니다. 곽상도는 무죄, 이재명은 구속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 가운데 대장동 취재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3부에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인권 새로고침 코너 진행합니다. 신장식의 뉴사이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전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새로운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아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